이제 36쪽 구의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의는 포황하며 용빙하하며 불하유하며 풍망하며 득사우중행하리라이 양강 득중하야 상응어 우허구호 이유순득 중하야 하흥어 이하야 진신동덕헌이시는이 강중지계로 위상수천임구로이소거시인미나 조치태자야니소 이상하주이기지통야람 고로지 태지도를 주이연이라 고항용 빙하풀하유 풍망사전는 처태지도야라. 인정이연서즉 정서하니 법도 폐이하여 서서 무절하니 시지지도는 필요 포함 황예지량즉 기시위 간요 상밀사야 폐혁사리인 안지하나님, 양무한봉지도하고 유분질지심이면, 즉무심 먼지류하고 유푸유지반나야 심폐니 거의 근환이 이생의람 고로체 포황야라 용빙하는 태정지세에 인정이스버구안하고 안어수상하며 타오인순하야 단어경변하니 비유핑허지용이면불능요이여사시아니엔 인가는 이기 강과의 주기 재심 올 험냐라 자하로태지지세 필점지여 세체하나님개유뉴습 아릴하야 인수니여이니 자비의 강단지군거 영렬지부면불능청특분발하야이혁기폐아라고루할용피하람 호호구이성운포황즉시 포함관용이옵차운용피하즉시 분발개혁이님 하하 상반냐라하니 부지함용 지량으로시강가지용이내 성현지위아람 불하유는 태정지시의 인심이 뇨태진 구안일이니에 오는 북심사 홀려하여그보허온 지사 제리옵 지프태자는 당주급서사야 수하원이라도 불가유니에 약사지 미은과 현재지 제평누는개하원자야님 시태즉 고유지의 남 부흥망은 부시지 기태즉 인수보안 하야 기정이사이실절이님 장약이 성진된 피 철거기 풍녀지사 즉 풍녀란 고로운 풍망이란 자 고로 입법 제사의 견어 인정하야 출품응 행제 다의님 약, 품 금, 사, 치, 즉, 해 어, 근, 척, 하고, 한, 천 산, 즉, 반 어, 비, 가, 닌, 차 지, 류, 를 기, 불릉, 단, 이, 대, 고, 이, 필, 행, 즉, 시, 견, 어, 풍, 비, 아 닌, 지, 태, 불 풍망지 위지나래라 지태지도 이웃차서저즉 능하복구 이지덕구로 말뜻상우 중행이니에 언능폐합 중행지의아라 사중폐야라 구이강 이강 거유하야 제하지중허구석유유고지응하님 주호태이득 중도자야랍 점제는 포용황제하고 이과단광 강결하며 불유하오니 불일풍비들 하포자효 중행지도이란 상할포황득사구중행은 이광대해야라. 상해가 포항일구이 통해 사저지의 현니에 언여차즉 능배합중행지덕하얍이희 기도의 광명현대야람 이런들의 일거는 마음이다 부여해지고 네, 아주 좋아요. 이제 구이 후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파통해서 어디 막힘 없는 그런 상황의 추측이에요. 근데 그 중심 세력에서 이게 화평한 세상이 오래 가다 보면 뭐가 생기지요?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상 평화롭고 행복한 시점은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럴 때그 화평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있는 거예요. 구인은 포항하며 이게 지평성대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간다 해도 그메인열증은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에. 그죠? 사람사람마다 국민을 다 받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태평성대로 간다 해도 불평을 만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나를 뽑아주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포황이에요. 거칠게 나오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고 그게 포황이에요. 포용하며 용빙, 빙하. 또이 아주 태평한 세상이 되다 보면은 무슨 일을 추진할 때마다 에이,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자꾸 주저앉게 되 있거든요. 그럴 때 과감하게 저 중국의 그 제일 큰 강이 하수니까 황하수를 맨손으로, 맨발로 건너간다는 그런 용단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않으면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빙하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태평성대에 비면은 이 아이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려는 현재들이 숨게 돼요 또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빠트리다 보면 그 당대의 인재들을 다 사용하는 그런 시점이 못뛴단 말이죠 그래서 불하유예요 하유자는 하자는 빠, 이 멀리 있는 사람인데 이 일자는 빠트릴 일자예요. 먼데, 눈에 띄지 않는데 있는 현재들도 다 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아무 걱정이 없다 보면은, 자꾸 이제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자꾸 임금한테 이렇게 아부하고 하는 사람 자꾸 생긴 법이에요. 근데 누가,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친척들을, 차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붕망이에요, 그래서. 이 붕은 붕당. 즉, 자기 친한 사람들을 끊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 그 임금들이 자기 이게 왕비지요? 왕비의 족적들. 그러니까 인화족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경계를 잘했던 임금이 그래도 뭔가 하려고 했던 임금들이에요. 거기에 놀아놨던 임금들은 이 북망의 입지를 못한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 태평성대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포항하는 이, 나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또 과감한 용맹이 필요하고 또 멀리 있는 그 현재들을 빠뜨림없이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이나족척들이 자꾸 내 총명함을 가리는 그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야 득 상우 중행이라. 중행은 중용의 도를 행하는 데에 상할 수 있다. 상자는 부합하다 배합하다 거기에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 양강득중하고 이효가 양이면서 강이, 강으로 중도를 얻어서 상, 응어, 하고 위로는 저 유순한 구효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받고, 오효는 또 어떻습니까? 오효는 유순득중하여 하응어, 야야. 아래에서 양강득중하는 구효를 서로 만나서 분신, 동덕하니 임금도, 신하도 그 훌륭한 덕이 같아. 그러니 신은 이 강중지제로 미상소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하면서 중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재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윗사람의 완벽한 신임을 받는 입장이 된다 거로 이 수거심이나 이 이효가 비록 신하의 위치에 있지만 주지태자여라그 태평성대를 치료하는 주동자가 된다야지. 즉, 태평성대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 세력이 되니 소위 상하교의 키지동자라. 이것이 이른바 위와 아래가 교감해서 그 뜻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말이죠. 고로, 치태지도를 주의연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택이 태평한 세대를, 시대를 다스리는 그 방법을 이효를 추측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러죠. 포항, 용빙하, 불, 하유, 북망 네 가지는 처태지도야. 택배에서, 즉, 태통하는 그런 시대에 처신하는 방법이더라. 인정이 안사하면 정서완이 법도 폐야야. 사람들의 감정이 편안한데, 이게 이제, 늘어지다 보는 거죠. 편안하게 퍼지다 보면, 정서완, 정치는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법도 폐야야. 법이라든지 기관 같은 것들이 점차로 무너지고 느슨하게 되어서 서사 부절하니 많은 일들이 철도가 없게 되니 시지이도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필류 포함 확률이 양적 반드시 포용하고 함인하는 그 황예는 사실은 황, 황은 거칠 황자고 예자는 더러울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황예라는 것은 자기한테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반대적인 세력 아니면 또그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용 역량이 있게 되면 기시비 그가 시행하고 하는 일이 관류 상미라야 너그럽고 너그러우며 상세하고 조밀로서 조밀하여 폐혁살이 그 폐혁살이 이 폐단을 혁파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폐혁살이 사물의 이치에 맞춰서 그 폐단을 혁파하여 인 안지하니 사람들이 편안하게 될 것이니. 약무 함홍지도 하고 만약에 함홍 함홍은 넓고 커서 용납하는 그런 도량이에요. 그런 도량이 없고 유 분질지심이면 이 분질 분은 성질날 둘자고 질자는 빠를 질자예요. 아, 할지말아 그렇게 되는구나. 유 분질지심이면 그 사람들 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그 도량이 아니고. 그 분풀이하려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뭐 심원지려하고 깊고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고 유포유지하나야 포악하고 요동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근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심폐비거이 근황이 이생이라 깊이 뿌리박혀오는 패단은 아직 제거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근심이 이미 발생하게 되더라, 이거죠. 논노에인무원려면 피루 그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뭐남다를되다보고 염려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이 벌써 근심거리가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고로 제포황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 황을 포용하는 거친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도량이 필요한 거고 용빙하라는 말은 태정지세의 태통하고 편안한 안정된 그런 세상에 인정이 습어 부안하고 사람들의 정서가 오래도록 편안한데 이게 그냥 지지부진 그럭저럭 이런저럭 그런 데에 습관이 되고 안어 수상하며 그냥 상, 상을 지키는 데에 안주해서 상을 지킨다는 것은 어제 하는 대로 오늘 하는 대로 계속 잘되겠으니까 그런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어 수상하며 타어 인순하야 인순이라는 것은 앞에 한 것을 그대로 인습한다고 하잖아요. 인습하고 따르는 거죠. 인순하는 데에 기울러서기울러서고 탄어경변하니 문제는 이거지요 고칠경자 변화할변자 고치고 변역하는 데에 꺼려서 비유합인지용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자꾸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빙하지용이 아니라면 저 맨손으로 하수를 건너가려는 그런 용단이 아니라면 불렁유유여 사시하라 이러한 때에 뭔가 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용빙하라는 말이 들어간 거라. 이거죠. 빙하는 위기 강다, 강과 초기 재심 월험야라. 이 빙하라는 말은 그 강경하고 과단성 있는 것이 좋기 재심, 깊은 강물을 건너가고 월험험난함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차고로 태치지세 필 점지여 쇠퇴하나니 차고로 태치, 그러니까 태평한 세대가 점차로 쇠퇴해서 교체되는 거죠. 쇠퇴한 쪽으로. 교체되는 대로 점차 점차 이르게 되나니 개유 뉴습 아니라야 그 원인은 뉴습 습관에 길들여지고 아닐 아닐 무사주의에 빠진대로 말미암아서 일순이원이요 그렁저렁 이렁저렁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비 강단지군과 영열지보면 정특 분발하여 이 협기 배하라. 그러니 그 강단 아직 강하게 단정을 짓는 그런 군주가 군주와 그 뛰어나고 용, 그 훌륭한 그 도와주는 그 재상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정특 분발할 수가 없어요. 정특도 우뚝 소산하는 거예요. 우뚝 소산나서 분발할 수가 없어서 그 패단을 개혁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 용빙하라. 이게 빙하를 맨손으로 하수를 건너걸려는 그런 용맹을 써야만 된다 이거예호혹이 상은 포황은 즉시 포함 반용이요 혹자가 의심하건데 위에서는 포함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포용관용 포함관용 그 너그럽게 관용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 차원용핑한 여기는 또 맨손으로 하수를 건너간다는 게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분발개혁이니 앞에는 용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뒤에 말은 또 과감하게 분발해서 떨쳐나가는 것 같으니 사상반자라 하니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니 굳이 함용지량으로 시강바지용이내 성현지야라 그 사람은 함용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도량으로 과감한 과감하고 강인한 것을 쓰는 것이 곧 성인과 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인은 부드러운 자리는 부드럽게 용납을 하지만 과감하게 할 자리는 과감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과감하게 할 자리는 과감하게 못하고 그냥 미적미적 거리다가 당하는 꼴이 많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불하유는 태녕지시에, 이태짜는 태평한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녕한 세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태녕지시에 인심이 뉘어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태평한데에 길들여지다 보면, 즉, 구안일이 아니, 구차하게, 안일하게만 빠지려고 한다. 이러죠. 그러니, 오는 부, 심사, 원리하야 어찌 능히 깊이 생각하고 먼 앞날을 염려해서 그뭐 하원지 사제리, 멀리, 먼데까지, 먼데 일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 치, 부, 태자는 저 태평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당, 추, 급, 서사하야. 아, 주급서사요 마땅히 여러 일들에 두루두루 비쳐서 수하원이라도 비록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과 이혼이 빠뜨리지 않으니다 여기는 먼 앞날까지 걱정하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빠뜨리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약 사지 미운과 일의 은미하고 미세한 것과 현재지 제... 예, 병누는측누는병누는 그죠? 현명한 사람과 재주, 현명한 재질이, 재질을 가진 사람들이 저측누에 있어. 즉, 중앙부대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들은 개, 하원자야. 그것이 다 하원에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재. 일과 인재를 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불하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시태 즉 고유제이라 시대가 태평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빠뜨리게 되어 있잖아요. 인지상정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나지 않은 일도 챙겨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도 살펴봐라 그런 얘기예요. 북망은 부시지기태 즉 북망이라는 그두 글자는 무릇 때가 이미 태평한 세대가 되면 인스안아나 사람들이 안일한데에 즉 편안한데에 습관화가 되어서 기정이 사이 실절이니 그 감정이 그 정황이 사이 실절, 방사해져서 흩어져서 실절, 절, 절조를 절 잃게 되니 장약이 정진된 장차 그거를 추려서 반듯하게 바로잡고자 할 진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비철거기 풍년이 사면 그 풍년이 사 친구와 더불어서 사사로이 지내는 그 사람들을 절거 끊고 제거하지 못한다면 불능야라그 사람들을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져 있어요. 고로운 분망이라 그래서 친구를 친구가 망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로 입법 제사에 견어 인정하야 졸불능행자 다윈이 자고로 법을 세우고 일을 제어할 적에 견어 인정, 인정에 이끌려서 끝내 능히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약, 부, 금, 사치, 즉, 헤어, 근척하고 만약에 사치한 것을 금지하고자 하려고 하면 근처 가까운 친척들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끊질 못하고 이 그렇잖아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이거를 하고 싶었지만 자기들 다 이게 걸리잖아요. 한 전산이면 또 밭이라든지 재산을 함정하려고 하다 보면 방어 귀관이 그 귀족들 집안에 방해가 되니 여차기 류를 이와 같은 류를 기 불용 단이 태공이 필요해니는 이미 그 대공 대공무사지역 크나큰 공심으로, 그죠 대공으로서 단단 결단하지 <웃음> 못하고 다시 해서 할게요. 이미 대공으로서 단정하여 반드시 실행하지 못하나 못하게 되면 시견오 분비하니. 이 이것은 분비. 그 친구들과 친비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이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붕자는 류니까 같은 사람들이고 빛자는 친비니까 친척들이에요. 즉 인하족척들한테 끌리게 되고 자기가 등유했던그 사람들한테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치태의 불룸 붕망이면 그 태평한 세대를 다스려나갈 적에 분망을 할수 없다면 그 인하족족들 끌리는 그 사람들 인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끊지 못한다면 즉 미지나니라 지평한 세대를 다스리는 데는 어렵다 해가지고. 지태지도 유차사자면 그 태평한 세대를 다스리는 방법이 이네 가지를 갖추게 된다면 능하버 구이지덕이라 부유의 덕과 합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 덕 상우 중행이니 중도를 행하는데에 배합이 될수 있다고 했으니 얻는 배합 중행지이다 중행의 의리에 배합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상자는 배합된다는 배자와 같다는 거요이 글은 대개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황 다음에 용빙하 불하요 북망 이네 가지 개념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참 의미가 깊고도 참 훌륭합니다. 구이 이강 거요하야 구이효가 강한 양으로써 부드러운 유자리에 있지요. 유자리에 있어서 제 하지중하고 미래 이제 아래 즉내 꾀의 중도를 차지하고 있고 상류 유고지 응안이 위로는 육오의그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주호태의 특중도자야. 택계의 주인, 주장이 되면서 중도를 얻은 상황이 된다. 이거죠. 점자 능 포용 황례하고 점친 사람이 능히 저 황례를 포용하고 그러면서도 과담 강결하며 과감하게 예, 결단을 내려서 강, 강하게 결정을 지으며 불규하원하고 멀리 보이지 않는 일까지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고 멀리 있는 사람도 놓치지 않고 챙겨나가고 불일 붕비면 친구들을 너무 친일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합포차효 중입니다. 이회에서 말하는 중위 메이토와 치하게될 것이다. 상활, 포황, 득, 상호, 중행은 상의 가로대 포황, 득, 황우 상호, 중행이라는 말은 이 광대야라. 광대하기, 광대할 수 있다는 말. 빛이 나고, 크게 빛이 날 것이라는 거죠. 상해, 거, 포황, 일구이, 통해, 사자지 의하니, 이 상에서는 포황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포황, 용빙하, 불하유, 그 다음에 북망, 이런 말을 다 써야 되는데, 상해에서는 포황, 이 말을 썼지요. 그것은, 음, 포황이라는 구절 하나만을 써서 통해, 사자지 의하니, 통하여 네 가지의 미를다 해석을 했으니 언여차을 말하되 이와 같게 된다면 은폐합 중행기 덕하여 중행기 덕과 폐합할 수가 있어서 기도, 광명, 현대하라. 그 도가 빛을 발라고 드러나게 커질 수 있다는 말이다.